네 안녕하세요 아이엠툴 입니다 오늘은 마법의 단어 브러시리스 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급계에는 일명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어, 일제 독일제 라는 단어인데요 지금은 반일감정 때문에 인기가 사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반일감정이 생기기 전에는 이제 손님들한테 일제 라고 하면 손님들이 비싸더라도 수긍하고 구매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런 일제제품이 좀 나갔었고요 독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요런 독일제 요런 독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딱 품질이 좋다라는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은연 중에 박혀있으니까요 요런 마법의 단어에 요즘 진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브러쉬 리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디월트 영업사원분이랑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10.8 v 임팩트라이버 드 DCF815 이게 스테디셀러거든요 근데 이 스테디셀러가 있는데 굳이 DCF801 이번에 새로 나온 12V 임팩트 드라이버가 과연 좀 나갈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올트 영업사원 분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브러쉬리스 아니냐고. 이처럼 브러쉬리스가 요즘 마법의 단어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이 브러쉬리스. 리스가 없다라는 뜻이죠. 없다. 그러면 브러쉬가 요런 카본 브러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없다 란 뜻입니다 이 브러쉬리스 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은 이론 다음에 다음주는 제가 분해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리스 모터라면서 bldc 라는 말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bldc 이것은 무엇의 약자일까요 bl은 딱 눈치 보니까 브러쉬리스 에서 따서 bl인 것 같고 dc는 뭐 디스카운트 아니면 뭐, DC 코믹스? DC는 direct current, 직류입니다. 이제 이런 배터리 뜻하죠. alternative current, 교류이고요. 그래서 충전 제품 다 보면 이런 배터리 쓰잖아요. 그래서 DC입니다, DC. 그, 좀 눈썰미 있는 분들은 다 눈치채셨겠지만, 브러시리스라고 강조하는 걸 보면 거의 다 이런 배터리 한 겁니다. 혹시 이런 전기 제품? 뭘로 하면서 브러시리스라고 강조하는 거 보셨나요? 저는 <웃음> 못 봤는데요 네 그럼 두 번째 브러시리스랑 카본 브러시와의 차이점은? 어브러시리스와 카본 브러시의 차이점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일단 카본 브러시 같은 경우에는요 밖에 연구 자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회전자의 코일이 있어서 도는 거거든요 근데 회전자의 회전자 코일에 전류를 주기 위해서 요런 브러시가딱 요런 식으로 해서 전류를 주는 거고요 네, 브러시리스는 거꾸로입니다 회전자였던 코일이 밖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밖에 있던 연구자석이 안에 들어와서 회전합니다 그리고 코일에 전류를 주기 위해서 따로 전선을 넣어서 코일에 전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러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카본 브러시랑 비교했을 때 브러시리스의 특징은 지금 방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러시리스가 카본 브러시보다 열이 적게 납니다 뭐그 이유는 마찰열, 코일의 최적 등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브러쉬는 이게 계속 잡아주고 풀어주고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열 때문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소음 부분도 있는데요 그브러시리스 제품이 카본 브러시보다 소음이 적다라고 하는데 그냥 앞에서, 앞에서 언급한 거랑 똑같습니다 요 브러쉬가 회전자랑 붙었다 뗐다 붙었다 뗐다 하면서 난이 소음 때문에 이 카본 브러쉬가 소음이 더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세 번째로 뭐 브러쉬리스가 카본 브러쉬보다 힘이 더 세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코일의 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카본 브러쉬에 있는 요 코일의 최적보다 이 바깥에 있는 브러쉬리스의 코일의 최적이 더 많아서 그냥 힘이 더 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론적인 측면으로 브러시리스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뭔가 아쉽죠? 직접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주에는 어 브러시리스의 대표로 DCF-887 P2를 뜯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카본 브러쉬의 대표로는 DCF-885를 뜯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